世界各国が水面下で熾烈な情報戦を繰り広げる時代疑似家族を作った3人は互いの正体を隠しながら一つ屋根の下で暮らすこととなった父ロイドフォージャー正体スパイ母ヨルフォージャー正体殺し屋娘アーニャフォージャー正体エスパー 이 소리가 들려 가지고 지금 애들이 모이는것 같긴 하거든, 여길로? 그래도 아직 어떻게 할수 없어. 지금 위에 왔다. 위에 왔다. 감았는데. 위에 왔다. 죽여, 죽여. 어, 에 지금 그래. 가자. 죽이자. 차라리. 월드보드 밖으로 밀어. 밖으로 밀어. 밖으로 밀어. 밖으로 밀어. 우리가 안쪽을 지켜. 바라보고. 바깥으로 밀면 우리가 이겨요. 아, 어, 그렇지. 우리 벽에 붙으면서. 벽에 붙으면서. 은근 그렇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대응 못 하지? 됐어됐어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야~~ 어, 먼저 봐. 어, 한편, 한편, 한편... 아, 안칸남았어요 아, 아, 밀렸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야, 벌써 지금 5200이야. 아, 아, 안 돼. 밀렸어. 빠! 도끼 강력하죠. 가져... 아아아아... 아, 나 죽었다. 나 밀치기 검들고 바로 갈게. 잘했다. 이거... 어, 이중문 좋아요? 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득 보고 있다 우리나라. 그 이렇게 해놓고 됐다. 그렇지. 들어갔지롱. 나는 나와 있는데. 땅땅땅땅땅땅땅땅 박자 박자 박자. 미러 어, 어어 죽네 아파아나 보더로 들어와졌어 <웃음> 잠깐만 보. <아이고>, 보하이센 <웃음> 아. 너무 아파. 아 어, 이런 일이 렇게 빼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쭉 직진으로 돌만 가야 돼 이거.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하하. <웃음>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아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웃음> 아, 일일 네. 와 빡세네 빡세. 아, 아, 빡세다. 와 진짜 빡세다. 저기는 좀 세. 그래서 갑옷이 만들어지긴 해야 돼. 아 제황국에 이거 알려주고 와야겠는데? 흘리고 올게요 성복. 어어 갔다 와. 저기 제황국님 얘기 들었어요 그거? 지금 우리 요원 하나 보냈는데. 아예예 예. 예, 예. 시에이 예, 말들셨어요 야 오늘 진짜 이거 끝낸다는 각오로 가지 않으면 아, 너무 그러니까, 쎄 우리, 우리 지금 야, 2천 남았거든요 끝내겠어? 우리 걸다 들고 왔어 그쪽에서 상자에서 와 씨. 지금 우리 야 근데 얘 너무 세다 안되겠다 오퍼레이션 돌핀 실행하겠습니다 삼지창을 한번 쓰자 내가 네더라이트 갑옷 입고 삼지창 들고 한명은 네더라이트 갑옷이랑 검을 들어 그 다음에 가자 둘이 이거 그냥 아무거나 붙여야 돼 갑옷에 이제 딴걸로 그냥 중간 걸로다 붙일게요. 어. 형, 가벼운 찾지가 어. 나왔어. <웃음> 가벼운 찾지. <장치. 웃음> 아, 제일 필요 오. 없는 게 떴어. <웃음> 오. 간다. 모디움 밀로 와 봐. 자네. 자신 있나? <웃음> 우리 국가에 명운이 달려 있네. 다이도록 해. 근데 나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먼저 가. 오케이. 어, 아, 먼저 가. 아마 아마 뺏 아반 죽이다. 죽이다만. 아! 저저북하에서왜 이렇게 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야다 이거 어 뭐지? 아형 따라간다 다형 따라간다 야다 뭐지? 야왜왜 왜 스피드에서 따라잡혀 왜? 왜아 잡히지? 쟤네 그거 있나 보다 뭐? 물갈키아 물갈키 아 미친 야야 저거 바로 저거 해야돼 야 물갈키 없는거 진짜 치명적인데? 야 이거? 템 못먹었지 나 떨어졌지 일단 삼진창 먹었어 삼진창 먹었어 어 잘했어 잘했어 도와나 도와줘야 물... 도와줘야돼 저 물갈키 1일 신발 주었거든요? 아 좋아 아우 적인줄 알았네 야, 물갈 퀴속도 이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그리고 저 보스리 네더라이트 갑옷도 얻었거든요. 아, 그거 우리 거일 거야. 고. 어, 다행이다. 어, 물갈키 떴으면 모디움한테 띄워서 와라, 모디우마. 아, 레깅스 회수 야, 회수는 다 됐다. <웃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물갈퀴 미쳤네 속도가 어, 라미다 돌핀 작전 한번더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전쟁 인원이 아니면 뒤로 물렀거라 라미 아칼 주워갈려고 이 녀석 어디 지금 주워갈려고 어이 녀석이 <웃음> <웃음> <웃음> 어디 주워가려고 지금 한 펜이가 나온다라 뒤에 조커 뒤에 조커 뒤에 조커 오케이 맞아 맞아 야물갈키 없다 쟤네 수대장님 저도 없어가지고 수대장님 었습니다 <웃음> 슈퍼 스피드로 한 대씩 팍 긁으면서 올게.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다 놓을게야 치고 빠지게 하는 중. 아까처럼 뒤쪽으로 돌아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조커랑 아마 우리가 꽉 잡고 있는데. 그럼 저 뒤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엔이 시엔이 투입. 간다. 시엔이 투입, <웃음>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와우. <웃음> 와 아파 아파 아파. 4000선 돌파 3993한펜 <웃음> 컷. 나이스. 원래 컷. 나이스. <웃음> <웃음> <웃음> 나이스. 조커 컷. 야, 죽었, 아만, 아만, 아, 아마나 아마나 아마나. 아마났다. 아마 뒤에 왔다 와, 너무 아파. 야, 저거는 어쩔 아, 아, 아, 수 없어. 괜찮아. 근데 깎았잖아. 3700 정도 남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깎았으니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 무슨 어? 어 야, 저저저 다이아 가 봐. 뭐, 다이아 가 봐. <웃음> 우후! 유후! <웃음> 야, 잠깐만. 모자 모자 모자. 야 날카 이거 도끼 누가 만들었냐냐 너무 쏠쏠하네 이거. 어 그거 소 도축용입니다. <웃음> 아주 그냥 날이 살아 있구만. <웃음> 아주 그냥 피에 흥건하게 쳐져 있습니다요. <웃음> <형. 웃음> <웃음> 그렇지. 나이스 한대 때리고. 어 좋아. 바라바라 바라바. 야, 아프지? 아프지? 못혔겠지 아프지, 얘들아. 1800, 1800. 야, 1800. 야, 미쳤다. 우리 해내는 것인가? 야, 1500, 마녀 왔어. 1500. 야, 마녀가 <웃음> <많이> <웃음> 야, 마녀 왔어요. 야, 마녀 <웃음> 대포. 누구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와! 구강해먹을 처치했다. 야, 지금 집안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네, 아예. 괜찮아. 모더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웃음> 우와 뜨거! 496, 496. 지금 아만 밖에서 지금 묶는 중. 간다. 아만 간다. 아, 안돼 안돼. 주야 어, 안돼 안돼. 밀어 밀어. 나 밀치기 있지. 밀치기. 그렇지 밀치기. 밀치기. 아만 컷. 밀치기. 아만 컷? 밀치기. 아만 컷? 되나? 밀치기. 어? 어? 네, 된다 된다 밀 계속 밀 계속 밀쳐. 밀치기 계속 밀착. 와이즈. 이 마만컷! 우와! 날리라! 미쳤다! 커피. 미쳤다! 와! 쳤다 전리품 가지러 가볼까? 와! 저희가 회장 만들어놨잖아요 이쁘게 <웃음> 회장. 회장에서 한번 모이시죠 아, 아, 그러죠. 예, 아. 네, 모이죠. 예, 네. 네, 모이죠, 모이죠.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저 기분 맞아요. 나쁜데 저거 자꾸 뭐예요? <웃음> 저거,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뭐예요? <웃음> 한펜 아트, 연비, 얼레리, 꼬릴레리, 뭐야, 저거. 뭐야, <웃음> 저거 자꾸 뜨는 거야?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웃음> 뭐야, 멘탈이 흔들리는 거. <웃음> 전쟁할 때 멘탈 공격. <웃음> <웃음> 태빈님 그때 제가 한말 있죠 아 우리 조약이 드리겠다고. 하나 있었죠 예 <웃음> 네. 뚜황님을 우리 쪽에서 모시는 걸로 후성을 <웃음> 마치겠습니다 추억성을 <웃음> 마치겠습니다 살려받으십쇼 뚜뚜님뿐만 아니라 이제 팀 분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뚜뚜님 드릴, 테니, 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 복하이센 아만 좋고 우리 쪽 그래야지 내가, 이게 맞아요 그래 맞아 내가 어, 그거는 키우는데. 인정합니다 밸런스. 죄송한데 그칼 보도 밖에서 죽어가지고 <웃음> 진짜 그러니까. 전설의 칼이 됐네 복하이센 어 시간 가지시다가 이따가 한번 봅시다. 어, 혹시 두토 형님 상 치료실 거면 빌려드릴까요 상 치료실? <웃음> <웃음> 우리 스파이 환영식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요. 왔구만 우리 C 파이. 어? 어? 예? C <웃음> 파 <기파> 왔나? <웃음> 아니, <기파>. 아니야. C <웃음> 파. 이 C 파. 이 보카이센 우리 집 상자에 있는데요. 어? 어? 야왜 우리한테 있는데 이거? 해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사실 내가 아까 먹었거든 야이씨 <웃음> 아, 악랄하다 악랄해 그때 죽이고 나서 전리품 챙긴다 했지 일단 어, 이름부터 바꿔겠습니다 이름 이름 어? 추천받습니다 아니야 포져요 그게 황... 뭐예요 근데? 황... 황... 황혼 딸 이름이요 황혼 딸 이름 내 딸내미 이름이요 <웃음> 아니면은 대놓고 짭카이슨 <웃음> 어, 그게 어, 더 웃길 어, 것 같은데. 그럴까? 뒤에 언더 안 돼. 붙였어. 아니야. 아니야. 침초 침착. 침착. 야, 야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음, 음, 음. 그 무슨 내있었습니까 야, 씨 돌아오지 마, 씨. 야, 정신 차려, 씨. 모디움? 얘한테 만들어 준 칼도 아니아 포저로 하자. 스파이 CN을 약간 칭송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 만들어 줄게. 야, 이거 CN이 동상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오늘 이거?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웃음> 더 <웃음> 훈장 같은 거 있나요? 아니야, 부저 완성됐습니다. 이게 훈장이지. 저는 전투요원이 아니라 손에 칼 쥐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삼지창 남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증정을 할까? 충성 붙여가지고 어. 금류가 더 낫지 않나? 금류도 여기 있지 금류도 우리 충성 금류로 할래요. 어, 아, 아, 그렇지. 금류로 여기 있습니다. 와, 한번 해봐. 그래, 금류 한번 어. 보자야. 와, 디버스 이천. 어? 와 님보스 전 님보스 2000! 야 <웃음> 근데 야물 속에서 이동 성능이 장난이 아닌데 창 이름 바꿔 주십시오 그 포저 또 있잖아 아니야, 부인 뭐더라 음, 였이런 부인 이름 뭐더라 요르 요로, 요르 포저 아요르 포저 요로포저. 그래 요르 포저로 해 스파이 포상 그쪽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쪽 우리나라의 빚이 있거든 빚이 있거든요 네. 어 무슨 빚이었죠 어 다이아 훔쳐 간거 갚아야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거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희가 삼지창을 하나 구해서 수선을 붙여가지고 드릴게요 어, <놀람> 근데 삼지창 우리도 난 있어가지고 굳이 다이아를더 어. 먹고 싶은데? 받고 아, 다이아 그러니까. 20개! 지금... 미친놈이야? 제발! 받고 다이아 20개 오케이 제 얘기 들어보실죠 아 저도 찬성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너 잠깐 일로와봐노 아니 네가 공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맞아? 다음 주에 다이아 30개 캐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잘하네? <웃음> 그래요 뭐 일단 알겠어요 <웃음> 그러면은 20개 다음번까지 못 주면 두배입니다두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웃음> 어 삼지창이라는 게 원래 잘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드리겠다는 의미야 이거는 <웃음> 거기에 다이아 20개 음... 응. 다음번까지 못 갚으면은 응. 1.5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파토내고 지금 쳐들가면 우리가 이겨 <웃음> <웃음>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못 깎으면 코 회복 어떠세요? 체력 회복. 어? 그건 어? 받아들일게요. 코 회복. 저 사람이 코 회복을 얘기한다는 건 니들이 만 다시 되어도 난널 죽일 수 있다라는. 주앙 코를 어 막타를 칠수 있는 기회를 저야겠지 감사합니다. 짜놨던 내 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무섭. 그러면 팀원을 한번 나눠 보시죠. 일단 어 요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흰 나라가 멸망한다. 와우. 아, <웃음> 택성 드랍이야. 아. 야저 둘이 내가... 절로 가네. 아음 좋아 좋아. 하나 하나... 한 펜이 데려. 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음. 저런 광대야. 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 지급해버리죠 인어 <웃음> 꼬리로 외줄 타기 해봤나? 이번이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 수구리 한 번만 해주세요. 아저 정하신 거예요? 네. <웃음> 네. 진짜요? 아, 안 돼요? 다 데려가실 거예요? 그 연비네 갈래? 너 연비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구나? 지금 때려주요아깝다때려야 <목소리> 아, 되는데~~ 가자! 차렷! <웃음> 가자 지비 오딘교! 차렷! 지비 오딘교! 병 차렷! 차렷! 차렷! 경례 구호부터 연습합니다 게대교 경례? 흥! 흥! 흥! 흥! 아 아주 각이 잡혀있는..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 근데 가운데 능을 넣는 거는 아알겠습니다아 음... 까드렸는... 비보이 어 비보이 좋아. 네 비보이. 비보이 좋아. 어. 또 이게 그 전관 예우라고 뚜황님은또뚜황님대로뚜 소대장님으로 가고. 근데 여기 단막가 써야 되나? <웃음> 아 여기 요나 능으로 말한다 능. <웃음> 그렇다는. 아, <알겠다, 웃음> 어딱 인원 파악만 딱 하고 끝냅시다 오늘. 영. <웃음> <웃음> <유? 유? 웃음> <유? 유? 유? 웃음> 누구야 누가 영이래? 아, 잘못 때렸다 <웃음> 아, 씨. 아, <웃음> 씨. 한 분대장님이랑, 어, 그 다음에 우리, 뚜, 소대장님. 자, 흥행으로 맞아주세 흥행! 흥행? 예? 아, 좋습니다. 우리 단압력